제가 이번에 제주에 12일 있었어요. 12일 동안 주차된 서비스 맡기고 어, 주말 껴서 하니까 한 14만원 정도 절약을 했거든요. 주차비를 자, 공항 픽업 장소는 국내선 출발 2층이에요. 쪽 거의 맨끝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포공항 이제 이용하실 때 주차비를 엄청나게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키 여기 아으세 이렇게 차량 상태도 안전하게 주시고 수정방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어, 이렇게 주차비 아껴서 서비스 대행 받기시면서 이걸로 차액으로 다른 거 이렇게 어, 바꾸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갈때 이제 어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저도 어 김포공항 이제 이용하실 제이때 주차비를 엄청나게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주차대행 서비스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차대행이라고 하면은 주차도 해주고 뭐 발렛도 해주니까 더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용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주번에 사설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시간도 훨씬 더 절약이 되고 금액도 50% 이상 저렴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오늘 예약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금액을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김포공항 주차 요금이 이렇게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소형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몰고 다니는 차죠. 그게, 이제,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형 같은 경우에 4만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주차를 한다고 하면 무려 14만원, 주말이 끼게 되면은 20만원까지도, 어, 올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제가 지난번에 이용한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청년 주차대행 서비스인데 이곳을 보면은 더 좋은 거는 실내 주차를 해줘요 실내 주차를 해주게 되고 주차 요금이 평일에는 만원 주말에 끼면 15,000원인데 어, 단순히 계산만 해도 50%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더욱이 더 좋은 거는 어, 김포공항은 실외에 주차를 하셔야 돼요 비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주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내에 주차를 해주시고 공업에서 그냥 바로 픽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간도 주차하는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날짜에 맞게 어, 검색을 하셔서 어, 국내선 국제선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발렛 태고 만약에 오늘부터 만약에 내일까지 이렇게 하루를 한다 하시면 이렇게 요금이 자동으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어 비행기 시간과 그거를 알려주시면 어 자동으로 어 픽업해 주시는 기사님 전화번호가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고객님 도착하셨어요. 아, 저희. 4시1 1분쯤 도착할 것 같아요. 어, 이 시는 거기 사번 게이트로 오실 거죠? 네네. 네, 지금, 네. 네 시, 네시 지금. 내비상 찍기는. 그러니까 예, 거기 네. 그럼 기사님 앞에 대기하고 계실까요? 네. 거기 좀층에 흡연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4번 바로 지나서. 자, 공항 픽업 장소는 국내선 출발 2층 쪽이에요. 그래서 4번 게이트에서 만나시면 되는데. 거의 맨 끝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키 여기 안 h e r e I think I was here. I think I was 시죠네 e I was h 요네 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 e 게 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ere. 서 보관증 받고 바로 공항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관증을 나중에 차를 찾으실 때 금액도 지불해 주시면 되거든요. 공항 앞에서 바로 내릴 수 있어서 이렇게 바로 수석 밟으시면 돼요. 자, 공항에 이렇게 바로 도착해서 수석 밟으러 갑니다. 주차하고 올 때보다 훨씬 편해요. 자 이제 수화물을 찾았으면 전화를 하면됩니다. 6번 게이트 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어,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시간 맞춰서 오세요 예 사장님 도착해서 나왔거든요 6번 쪽으로 가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6번 게이트 쪽으로 가시면 CU 편의점 있거든요 그쪽에서 대기하시면 오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에 12일 있었어요 1 2일 동안 주차된 서비스 맡기고 어, 주말 껴서 하니까 한 13, 14만원 정도 저장을 했거든요, 주차비를. 수정방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어, 이렇게 주차비 아껴서 서비스 대행 받뀌시면서 이걸로 차액으로 다른 거 이렇게 어, 바꾸셔도 돼요. 자, 여기. 자, 제 차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받으실 때 주차 보관증이나 현금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를, 인수 받으시면 됩니다. 웃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차를 그대로 인수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되게 편하죠? 주차장까지 안 가도 되고, 그대로 밑에서, 차를 인수 받으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엄청 좋죠? 어, 기름이 없지? 자 이제 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